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만약 여윳돈이 있다면 그것을 다섯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3년 또는 5년 동안 투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을 제가 다섯 가지 방법을 하나 하나씩 시뮬레이션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해 오셨는데 오늘은 많은 질문 가운데 함께 공유하면 좋을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다섯 가지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섯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드렸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미국 대표 기술주 종목, 뭐,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대표 기술주 종목 다섯 개에 분산 투자한 다음 3년 후, 5년 후 어떻게 될까? 즉, 미국의 대표 기술주 종목에 개별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개별 종목보다는 미국 대표지수 즉 S&P500, 나스닥 100지수 평균에 투자하는 ETF 대표지수 ETF 두 가지를 각각 1분의 1씩 투자하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미국 대표지수, 미국 ETF에 투자할 때는 미국 시장에 달러로 투자해야 되죠. 그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한국에서도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대표지수를 똑같이 추종하는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ETF 두 가지를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서 투자하면 3년 후, 5년 후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또 시뮬레이션 해드렸죠. 네 번째는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한국 주식에 한국 주식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평균 ETF 한국 주식 시장의 평균 지수에 투자하는 두 가지 ETF를 각각 1분의 1씩 투자하고 3년 또는 5년 후 결과를 보니 어땠더라 하는 것을 네 번째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년 5년 기간과 상관없이 목돈을 안정적인 배당 예컨대 연4 내지 5%의 배당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원본을 원본 보존 추구형으로 올레드 컨셉으로 계속 운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도 다섯 번째 사례에서 시뮬레이션 해드렸습니다. 자이 다섯 개 내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공통적인 것 다섯 가지 정도를 또 추려보았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릴지 또 언제 오를지 누가 알수 있습니까? 떨어지고 나면 알수 있고 오르고 나면 알수 있는 거죠. 또 만약 지금 많이 올랐다 해서 많이 내렸다 하락하면 그때는 할수 있을까요?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대체로 그렇죠. 오를 때못 사라는 사람들은 내릴 때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대체로 지금은 많이 올라서 못 사고 또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다섯 가지 시뮬레이션을 올려드렸던 그 핵심, 공통적인 핵심은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세 가지 믿음은 뭐였죠? 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성장하더라, 즉 오르더라. 근데 자본주의의 성장은 기업이니까 기업도 계속 성장하더라. 그러면 기업이 성장한다는 그것이 주식이니까 결과적으로 주식도 오르더라. 이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 믿음은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해당 종목이나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제가 3년, 5년이라는 것도 최소한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려면 최소 3년 이상, 3년, 5년 이상은 최소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시뮬레이션 해 드린 거고,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집니다. 어떤 종목이나 상품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장의 모든 안전성은 시간이 결정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돈은 더욱더 안전해진다는 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윳돈. 여윳돈이 있다면 앞서 우리가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내렸어. 기다리면 되잖아요. 3년, 5년 후에 오히려 내려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 오르니까. 그래서 타이밍을 찾는 것. 언제 투자할까? 언제 시작할까? 이 타이밍을 찾는 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조차 중구난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도에 대 코로나가 닥쳤고 엄청난 돈을 풀었고 주가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게 치솟았죠. 2020년 가을부터 버블 붕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품 붕괴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2021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일 없었습니다. 자, 2022년 1월 달부터 금리 인상, 뭐 테이프링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조차 중구난방이다. 저도 예측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예측보다는 대응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예측을 못하면 대응이라도 해야죠. 대응하는 쪽에 더 가깝는데 대응 불러서 시간, 또 시간을 인내하면 그전 지수를 대부분 회복합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예 근데 우리가 주도주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이런 정도는 또 필요하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타이밍을 찾는 것은 전문가 영역인데 전문가들조차도 중구난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다섯 개 타입으로 올려드린 것들은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투자라는 것이 핵심이고 반드시 여윳돈일 때 어떤 경우도 다 커버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었냐 하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을 시뮬레이션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5년이었습니까? 음, 2001년 12월 달부터 역산에서 5년이니까 2016년, 2016년 12월 달부터 2021년 12월 달까지 5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 5년 동안을 하니까 그런 계산이안 나오던데요? 라는 이야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2013년, 2018년을 5년 동안을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을 너무 뭐셀수 없이 다양하죠. 예, 근데 뭐 어제 부터 지난 5년을 역산할 수도 있고 또 그제부터 역산할 수도 있고 11월달부터 5년을 역산할 수도 있고 뭐끝도 없기 때문에 모든 5년을 다할 수는 안전이 없는 거죠 그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이 2013년, 2018년 5년은 틀리던데요 다 틀리던데요라는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였는지 아니면 제가 시뮬레이션한 다른 기간의 5년 동안보다 많이 벌지 못했는지 뭐가 틀린다 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대체로 어떤 5년을 짜르더라도벌러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또 다른 아 이것은 틀리던데요 라고 이제 그렇게 다른 것을 찾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못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꾸 잘못되는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하는 스스로,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투자를 못합니다. 잘못되는 이유만 찾는 거죠. 자세 번째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다섯 가지 시뮬레이션을 들었는데, 다 들었는데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자 제가 답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투자 체력에 따라 하시라고. 변동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투자 똑같은 5년을 인내할 수 있다면 많이 버는 것이 물론 결과적으로 좋겠지만 변동성이 높낮이가 다릅니다. 예, 근데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이만큼 올랐다가 또 이만큼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평균에 투자하는 ETF는 변동성, 오르내림은 있지만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평균이니까 아무래도 오르고 내림 폭이 작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다섯 가지 사례 가운데 마지막 다섯 번째 월 배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원본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대신 배당은 매달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주식형 상품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라면 그 같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힘, 석관이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떨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자칫하면 건강을 버릴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 초조,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라면 안정 성향이 높은, 즉 월배당 같은 것에서 시작하시고 투자 체력을 조금 아,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씩 높아지면 그 위에 단계, 그 위에 단계를 스스로 생각하셔서 선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그러니까 S&P 500,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미국의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 ETF가 있고 한국의 원화로 투자하는 한국에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한국 ETF가 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미국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미국 ETF나 대표지수 추종하는 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본질은 동일합니다. 물론 수익률이 한자리 숫자까지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통화 차이가 나죠. 미국 시장에서 미국 ETF로 투자할 때는 달러로 해야 되고 그러면 원화, 달러, 교환, 비율적 환율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환전하는 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세금 차이도 날 수가 있죠. 미국 ETF는 만약에 팔았을 때 매도 이익이 생긴다면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 대표지수 추종하는 ETF로 투자해서 이익이 났다면 그때는 22%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이때는 한국의 금융소득세, 즉 이자에 과세되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자 마지막 다섯번째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 목돈이 없습니다. 목돈이 없는데 매달 투자할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음, 매달 투자하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매달 백만원 적금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몇 개의 타입 투자 방법 가운데 개별 종목 투자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구글의 알파벳 A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넘거든요. 한 주가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는 매달 100만원으로 할 수가 없고 대신 ETF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가 아니라 한국 ETF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ETF 두 개와 그 다음에 글로벌 지수 ETF 예컨대 뭐 인도시장에 투자한다든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글로벌 지수 ETF 몇 개를 섞어서 한 전체적으로 4개 내지 5개 정도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매달 100만원으로 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매달 100만원 적금식 투자를 5년 하시려면, 이게 5년 프로젝트인데 5년 하시려면 일단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증권회사 계좌로 매달 보험처럼, 저는 보험처럼 투자하라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보험처럼 매달 자동이체 해당 계좌, 증권회사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두면 그 계좌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 두 개를 기본으로 해서 또 두세 개의 추가적인 글로벌 지수 ETF를 같이 배분해서 운용을 해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어떤 시장의 변동성, 큰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있을 때 전체 금액을 조금 리모델링, 리밸런싱 해드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1년, 2년 계속 하다 보면 또 목돈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목돈을 또 목돈 투자에 맞는 전략으로 또 재배치해드리는 뭐 그렇게 관리를 해드립니다. 자 매달 적금식으로 매월 100만원, 적금 투자를 신청하시기 원하시는, 상담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 위에 어, 여기 이제 링크 하나 있죠. 이것을 버튼을 클릭하면 어, 신청할수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매달 따박따박 목돈을 활용해서 다섯 가지 투자 방법에 투자하고 3년, 5년 후 결과가 어땠더라라는 다섯 가지 동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질문 5가지에 대한 1문 1답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방송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돈파른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